다시 고창 웰 파크 시티, 고창 웰 파크 시티 힐링 카운티에서 힐링 카운티에서 홀론 이용권, 홀론 이용권 다시 처음부터 고창 거기 다시 동선 음. 고창, 고창 웰 파크 시티 힐링 카운티에서 음. 홀론 이용권 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순삭하고 마는 매운 양념갈비. 전문점, 본토, 단집 판매점, 혁신점에서 시, 상품권 음. 이거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음, 데가 음, 아니야 어, <웃음> 자 한번 해봅니다. 앉아보자 자, 앉아서 우리 바른 자세로 해야 돼 그러면 이 마이크가 더안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가까이 들고 자, 주먹 하나 정도 어, 주먹하고 내 입하고 마이크하고 이만큼 줄 조금 더땡겨줘야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네 이렇게 짚어줄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했던것 같이 그대로 읽어보자 제가 한번 읽어보자 좋다. 안녕하세요 한말조사학교 3학년 밴대연입니다 행복발전소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각 산지의 신선한 재료를 한별의 최상의 맛을 제공하는 전주혁신도시 오마카세 음. 수시우니에서 1인 이용권. 그렇지. 락킹, 양킹, 과격킹, 상박자가 맞는 킹마니에서 치킨 상품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컴팩션. 안녕하세요. 하멸조등학교 3학년 김리영입니다 행복발전소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다이어트 식품부터 간편식까지 전주 1모닝 새벽 배송에서 상품권 산지 신선한 재료를 선별해 세상을 맛을 제공하는 전주 혁신도시 오마카세스시군니에서 1인 이용권 맛킹 양킹 가격킹 상박자가 맞는 킹머니에서 치킨 상품권 고창 월파커시티 힐링 카운티에서 홀로 이용권 마지막 박물까지 순삭하고 많은 매운 양념갈비 전문점 본토점집 삼례점 협동점에서 상품권 전하는 순간이 아름답다 부키 다인에서 표빈을 덮는 스윗 비땅 부안 명품 브랜드 공서 어간장에서 어간장 선물세트와 식사권 순창 발효식품 전문 브랜드 쇼핑몰에서 건강한 맛을 담은 순창바로 커피 프리미엄 유산균 바로랑에서 패밀리 프로바이오틱스 낙조가 아름다운 최석강 밤을 위해 자리 잡은 부티크 오션 호텔 바다 호텔에서 주중 숙박권 야구인을 위한 야구연습장 전주 초이스 야구에서 패팅 이용권 짱야 유가공전문업체 청춘 목장에서 수제 요거트와 수제 치즈 세트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찍습니다. 차원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00억 동모가 식용 달팽이 땅콩 색상으로 만든 임금님또 모토샵은 달팽이 진액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 피부에서 마스크 팩 한지 마스크 제조기업 편향 p m b 에서 숨쉬기 편한 전주 한지 마스크 천 박사가 연구하는 정직한 먹거리 순수함에서 자연주의 최장가래 최신청 사거리에 있는 꽃배달 브랜드 샵 환이 피는 곳에서 사랑 전북 꽃바구니 전주 이마트와 태우스 살롱 장로이 다비드 전주 서신점에서 이용권 노을이 아름다운 손얼별 변산에서 사계절 워터파크 오션 플레이 이용권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 조명 전문업체 TOP 탑 라이팅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JTV 전지방송에 나오고 싶었던 변리연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사랑해요. 행말 가족 우리 모두 힘내세요.